송선미 측 남편 사망, 상속 분쟁 타자냐, 거액 약속도 없었다. 배우 송선미 측이 남편 구모 씨의 사망과 관련해 알려진 내용 중 일부를 반박하는 내용의 입장을 냈다. 송선미의 소속사 JR ENT는 22일 이 사건은 고인의 외할아버지 유산 상속 분쟁과 관련해 발생한 게 아니다라며 외할아버지는 생존해 있고 고인은 외할아버지의 재산에 대한 환수 소송 수행을 돕고 있었다. 현재 그 재산은 소송 상대방 명의로 모두 넘어간 상황이라고 밝혔다. 소속사는 또 전날 고씨를 살해한 조모씨에게 고씨가 사전에 약속한 거액을 주지 않아 사건이 발생했다는 보도에 대해서도. 고인과 피의자는 사건 발생 당일 만난지 겨우 나흘밖에 안됐다며 피의자가 어떤 정보나 자료를 갖고 있었는지도 확인되지 않아 거액을 주기로 약속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소속사는 이러한 입장을 낸데 대해 지나친 추측성 글이나 보도를 자제해주길 부탁하기 위함. 이라며 정확한 사실관계는 경찰 수사를 통해 밝혀질 것이니 고인과 유족의 커다란 슬픔과 상처를 배려해달라고 당부했다. <목소리>